곧고 있는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나 아임자라고 어머니 사라져 난 점점 미워져 아버지가 아무것도 할수 없어 어머니만 그려 아버지 말에 이젠 버려 시간이 지난 모든 게 변해버려 끝이 보이는 이 사랑에 무너지는 그 맘속에 나 어쩌지 또그 사랑이 나 어쩌면 또그 사람이 너한테 족쇄가 될 거야 그 족쇄가 너를 억제할 거야 계속 나는 목매일 거야 우리는 못뭐 태어나올 거야 아마 스케치북을 펴공들여 그림 그림들을 모두 다시 채운다. 세가 너를 없췄 거야 계속 나도 목매일 거야 우리는 못 태어나올 거야 아마 나는 피하고 도망쳐 또 또다시 제자리로 공허에 떠난 빈자리는 너나 널 떠난 한절이 아. 새를 숙여 슬퍼만 하면 해지 자존심 세워 지켜 세운 중지 여태껏 아끼다 그만둬 버렸지 지나가기만을 바랬지 그래 그렇게 여전히 내 곁에 있어 이제는 결정을 해야 하겠지.